확실히 좀 그래도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제가 어려운 눈인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전 병원에서도 되게 막 엄청 어렵다고 논문 써야 한다고 할 정도로 어렵다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. 그래도 저 엄청 걱정하고 왔거든요 막또 오면 아 이거 안 된다 어디 병원 가도 항상 그러거든요 안 된다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건 진짜 논문 써야 한다 이런 말 음,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, 오늘도 그냥 조금 생각을 비우고 네. 와야겠다. 그렇거든요. 지금 가장 지금 개선하고 싶은 게좀 뭘까요? 네. 이 너무 이렇게 눌려있잖아요. 이쪽이요 아니, 방... 일단은 이쪽에 좀 떴으면 좋겠다. 그 다음에는요. 보세요. 짝짝이어서좀잘 맞았으면 좋겠어요 라인이 조금 더 라인 모양도 네. 좀, 좀 맞으셨으면 좋겠다 이쪽이 조금 더 낫네요 네 잠시만요 네. 이쪽 눈이 좀안검아서 심했어요. 혹시 예전에? 수술 전에도? 제가 완전 수술 전 상태를 잘 모르니까. 전에둘다 음, 조금 심한 편이에요. 둘다 심한 편이에 네. 지금 많이 올라가시긴 하신 거요 네, 거예요. 지금 많이 많이 이렇게 이마 안 쓰고 못수었어요잘렇게는데 그래서 붙은 그물의 힘을 좀 최대한 좀 쪽을 하게 되면 좀 라인을 살짝 좀 높여서 좀 대칭을 맞추고. 조금. 음, 어, 음. 네, 라인 둘 중에 어느게 좀더 마음에 드세요, 그래요? 궁금하신 것도 있으실까요? 그러니까 살짝 여기 뒷, 밑에. 네네. 그거 밑에 밑에 볼까요? 아 많이 못 내린다고. 음. 그러네요. 좀, 공간은 좀 있긴 한데요. 좀 이렇게 좀 내려가는 눈이 좀 좋으세요? 어, 지금 짜는 거서요 살짝만 내려. 네, 고기는 뭐 내릴 수도 있겠네요.